비밀의 미술관 베르메르 사실은 엉큼한 아저씨 스칼렛 요한슨 주연의 진주 귀걸을 한 소녀는 아마 어, 유명 화가를 주제로 한 영화 중에 가장 성공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더욱이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 흥미를 끌, 끌기 위해서 사실을 좀 많이 과장하거나 편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영화는 시대 배경이나 그리고 그 영화 속 내용, 그 주인공,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일상, 성격 등을 거의 사실에 가깝게 묘사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특히 차분하고 살짝 차가운 성격을 가졌으면서 처가살이를 했지만 여자를 대하는 데는 능숙했던 그 엉큼한 신사,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를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어, 요하네스 베르메르는 17세기 서양화의 주류였던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로서 바로크 양식을 따랐지만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을 만든 거장 중의 거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빛을 표현한 데 있어서만큼은 요하나스 베르메르를 따라갈 자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화가입니다. 그런 화가를 어떻게 은큼하다고 볼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단두 점의 작품만으로 증명해보겠습니다. 이 아, 당시 작품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특정 상징을 갖고 있는 물건이나 행동 등을 그려넣어서 표현을 했는데요. 아, 요하네스 베르메르가 1658년경에 그린 우유를 따르는 한는은 아, 세로 45cm 그리고 가로 40cm 정도의 아주 작은 그림입니다. 아, 베르메르의 작품을 보면 제일 먼저 빛과 그림자, 즉 명암의 표현에 압도돼서 다른 부분은 사실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 하지만 좀더 자세히 보면 그 디테일에도 정말 놀라게 되는데요. 이렇게 차분하게 보이는 이 그림이 도대체 어떤 점이 엉큼하다 는 건지 여전히 의문이 들 겁니다. 어, 먼저 왼쪽 벽 창살과 벽 그리고 테이블 옆면 그쪽 반듯한 선을 자를 대고 한번 선을 그어보면 직선이 어느 한점 또는 그 근처에 모인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아, 이것은 그 원근법을 이용해서 소실점을 찾는 방법으로 그 소실점의 위치를 찾으면 화가 이 작품을 그린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눈높이 그리고 요하네스 베르메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아, 이 작품의 소실점은 위를 따르고 있는 하녀의 오른쪽 손목 조금 위에 있고 그 옆으로는 그 하녀의 가슴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작품을 좀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품 왼쪽에는 뭔가가 정신없이 많은데 그런데 오른쪽은 또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뭔가 하나가 작은 박스 같은 게 놓여 있는데요. 라크스 국립박물관, 즉이 작품을 지금 소장하고 있는 그 네덜란드 국립박물관에서 어, 이 작품을 엑스레이 검사를 해본 결과 원래 그 자리에 빨래 바구니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하네스 베르메르는 작품의 그 주제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바구니를 치우고 이상하게 생긴 나무 상자를 하나 그려놓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 이 상자를 풋워머 우리말 그 사전에서는 강로라고 하더라고요. 그 불붙은 석탄을 넣고 어, 발을 그 위에 얹은 다음에 치마로 덮으면 발이 따뜻해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어, 네덜란드는 위치상 상당히 북쪽에 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난방 기술이 안 좋았던 1600년대에는 이런 장비가 필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이, 이 작품은 겨울에 그려졌을까요? 하지만 작품은 약 2년에 걸쳐 그려졌습니다. 어, 네덜란드가 아무리 북쪽이라도 1년 내내 춥진 않습니다. 사실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만큼 덥습니다. 그런데 왜 작품에 강로를 굳이 그려놓은 걸까요? 어, 네덜란드의 유명한 장사꾼이자 1614년에 엠블럼에 관한 화집을 쓴 레머피 서르는이 어, 푸트워머, 그 강로를 여자들의 사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작지에다가 그, 어, 그 화집에다가 이렇게 또 적어서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어, 당시 그 네덜란드 지역, 북유럽 지역의 여자들은 이 푸트워머 강로를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사랑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어, 당시에는 작품에 등장하는 물건에 각각의 물건에 의미를 담았었는데요. 그리고 이 풋워머는 여성의 사랑 또는 성적 판타지라는 뜻을 가졌었습니다. 어, 요나스 베르메르는 작품의 의미를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 치마와 풋워머 사이에 그벽 타일, 그 작품 하단에 있는 벽 타일에 그려진 파란 이상한 형체가 있습니다. 그 파란 형태를 좀 확대해서 자세히 보면 그등 뒤에 날개가 하나 있고요. 화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로 사랑의 신, 애욕의 신이라는 큐피트입니다. 아, 그래서 그 우유를 따르는 한여는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같이 그런 좀 엉큼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요하네스 베르메르가 한여와 우유를 따르는 그 우유를 따르는 한여를 그린 약 2년 후 1662년에 그린 음악 수업이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지금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왕실에 소장하고 있는 개인 소장 대단한 작품입니다. 작품에서 보면 알듯이 이렇게 예쁜 작품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또요하네스 베르메르만의 그 엉큼한 면을 볼수 있는 작품입니다. 어, 우선 주인공인 여자가 피아노 같이 생긴 악기를 악기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악기는 건반 어, 악기가 아닌 현악기. 지금은 좀 찾기 어려운 버지너리라는 악기입니다. 그 악기를 연주를 하고 있고요. 어, 이 악기는 옛날 그뭐 르네상스나 바로크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유럽의 서양의 영화를 보면 어, 종종 그뭐 기타와 비슷한 그런 소리를 내는 악기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버지널과 그 여자, 그 소녀 옆에는 그 선생님으로 보이는 남자 한 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 바로 앞에서 앞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울을 보면 그 여자는 건반이 아닌 선생님을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남자도 역시나 그 여자의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요네스 베르메르는 음, 당시 그 네덜란드에 많은 악기가 있었을 텐데요 왜 하필 버지널을 그려놓은 걸까요? 이버지널의 철자는 V I R G I N A L 즉 버진, 처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여자는 처녀라는 뜻이 그런 확률이 좀 높습니다. 또 여자 바로 뒤에는 첼로 또는 베이스로 보이는 큰 현악기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음악 작품 제목이 음악 수업이니까 거기에 있을 수 있지 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서양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타 또는 뭐 첼로 같은 이런 현악기는 그 남성을 상징하는 뜻이었습니다. 어,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건 바로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의 위치인데요. 여기서 다시 아까 우유를 따르는 한여처럼 작품의 소실점을 한번 찾아보면 화가가 이들을 살짝 아래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어, 물론 베르메르가 이렇게 높은 의자에 앉아서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보다 어, 테이블이나 그들 어, 그, 그, 그 바닥 그리고 창문의 기울기 등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 시선의 높이가 일부러 의도해서. 소식점에 거기에 놓고 그렸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어,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뒤에서 숨어서 이두 사람의 이 처녀와 그 남자의 비밀 연애를 몰래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요네스 베르메르가 그렇게 의도했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10차시 스승의 모델을 훔친 앵그르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